오늘은 불교계에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하실만한 법상 스님을 모셨습니다. 법상 스님은 그3일운동때 우리 민족 대표 33회 국사책에서 다 배우셨을 텐데 그 영성 스님으로부터 이제 불교 문중으로 따지시면은 정선잡벌 대신 스님 그러시죠? 정선잡벌 네. <웃음> 정선잡벌 대집니다. <되십니다. 웃음> 그러신데 이제 법륜 스님의 사제 이식이다 하시고요. 선으로과 마음공부 반야신경과 마음공부 이런 책들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야이 책을 읽어보면서 진짜 우리가 100년 전에 용성스님이 살아온 듯이 400, 500년 전에 서산대사가 살아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 1500년, 1600년 전에 육조스님을 빌 수는 없지만 은이 법상스님 책을 이게 제대로 읽으면 은 정말 그분들을 다시 뵙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진짜 법상생님 같으신 분이 계신 게 한국 불교계로서는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업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업은 이제 보통 한치의 은남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광보를 과 받게 된다고 하면 이제 보통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의심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러냐? 운칠일삼이라도 기 하고도 하고. 어, 운이 이제 삶이라고 그러는데 꼭 뭐, 어, 주는 대로 받느냐.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은 많이 이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은 노력만으로 되질 않더라. 운도 따라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스님께서도 어렸을 적에 이제 책을 보면은 불교를 공부할 때 정말로 내가 지금 업을, 과업을 그대로 받는 것일까? 어, 이제 만약 사고로 무시한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착한 우주적인 인연일 것일까? 이제 거기에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이제 스님도 많이 있었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스님도 쓰셨는데 만약 이제 쇼트트랙 선수가 1등으로 달리다가 이제 페인 빙판 때문에 이제 골인지좀 바로 앞에서 넘어져 가지고 메달 놓쳤다면 그것도 정확한 업에 따른 인과응보일까요? <웃음> <웃음> 이제 뭐좀 전에 그뭐 운칠 기삼 말씀도 하셨는데 네. 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막 성공하신 분들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네.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보다도 네. 상당히 많은 부분 운인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 그게 이제 그 운이라고 표현한다면 운인데 음. 어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음, 음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음. 예를 들면, 뭐, 백 명, 천 명, 전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은 냈지만, 다 부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본다면, 다 부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사고나고 싶지 않지만, 사고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아, 어 우리가, 아까 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불교에서는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가 인연인데, 그 인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중중무진, 뭐, 연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너무나도 중중무진의 인연들이 이렇게 연기되어져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알수 없는 거죠. 모를 뿐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니라는 어떤 겸허한 마음으로 좀 이제 맡기는 게 필요하겠죠.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 그 결과도 없을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되 그 결과는 완전히 맡겨야 되는 네. 거죠. 네. 내가 네.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자신의 그 생각, 판단, 네. 망상일 수 있죠. 네. 아까 그 쇼트트랙처럼 네. 알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네. 나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반드시 네. 금메달 딸 거라고 생각했고 네. 모든 게그 사람이 세계적인 1등이다 해도 네. 희한하게 인연이 아닌 사람은 안달 네. 수도 있고 네. 또 인연이 되는 사람은 자신은 2, 3등밖에 안 되는데 예, 쭈그덕게서 예, 금메달 못딸 건데 예, 이상하게 1, 2등이 부딪혀서 넘어지는 바람에 예, 3등인 사람이 예, 금메달 따기도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봤을 때 우리는 예, 억울하다고 라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게 인생이 사실은 다 그렇죠 예,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예,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그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음. 아니지 않나. 예. 그래서, 아,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모를 뿐 하는 예. 마음으로 예. 그냥 이제 내맡기고 예. 사는 예. 그게 가장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 마음에 걸림없이 좀 사는 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음. 예. 스님께서는 이제 프안 포기도 자신의 업을 다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어 말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에 따라서 표현에 따라 좀 다른데 음.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어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뭐 제법 뭐제 실상이니 뭐 총목볼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제법은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진실이다. 진실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할 일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총목볼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에이.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풀한 포기도 음. 음.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 음. 그 인연에 따른 음.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에이. 근데 우리는 나는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어 에이. 저 사람은 부자의 자리에 있는데 나는 에이. 가난한 자리에 있지 에이.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에이. 꽃과 장미꽃과 민들레가 있다면 음. 민들레가 음. 나는 장미꽃이 되고 싶어 네. 평생을 장미꽃이 되고 싶다고 네. 본인을 참 괴로워하면서 살수 있겠지만 네. 그건 아마 민들레가 아! 나는 음. 이 민들레이구나 음. 하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제 그 괴로움은 사라지겠죠. 네. 뭐 다른 것이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은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정확한 인간부를 알고 있다는 이것은 네.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바로 그 정확한 모두가 다 제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네. 뜻이죠. 네. 뭐, 또 촉사 이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굉장히 또, 이제 그게 이제 선어에서 다 나오신 것인데, 있는 그대로가 전부 다다내 눈에 보이는 거, 그 내가 마주치는 일이 다 진실 그 자체다. <웃음> 이제, 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티끌에 쌓여 있어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에, 어지러운 세상이고, 내, 내가 이제 맑아지면 모든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총목보리로 네. 깨달음의 화연이고, 부처님 세계의 화연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의미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화엄경의 일찍일체 다지길, 일미진중함시방, 이제 이런 말 요즘에 이게 이제 하나가고 전체고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전체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더 명확해진 듯 합니다. 불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 하나의 티끌보다도 어 적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옴탈살상 못하는 지경이 되고 보니까 이야 황경의 일미진주 한시방방이라는게그 아, 티끌만 도 못한 것이 전 세계를 딱 담고 있다는 말이 어쩌면 그때는 택도 없는 말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이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이제 간선문이라는 것으로 이를 이제 증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 이거 좀 설명하자면 좀 긴데, 그냥. 그냥 <웃음> 예, 예. 이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뭐 양자 물리학 관련된 뭐 책이라든지 음, 이런 거에 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음. 이야기인데요. 음. 아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음. 이렇게 그 거, 커다란 냄비 같은 게 있다고 봤을 때, 음. 호수도 좋고, 그 위를 조약돌을, 음. 전혀 다르게 생긴 조약돌 세 개를 음. 동시에 위에서 이렇게 떨구면 음. 그 냄비 위에 간선 무늬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근데그 간선무늬를 이제 급속 냉각을 시켜서 얼려가지고 네네. 그 동그랗게 판을 이렇게 네네. 뗀다면 그판 위에는 이렇게 간선무늬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늬가 이렇게 있을 뿐인데 음. 이걸 이제 그 홀로그램을 뭐 재생할 수 있는 음. 빛을 이렇게 쏴주게 된다면 네네. 분명히 이 판에는 조약돌이 없거든요. 네네. 간선무늬밖에 없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이 홀로그램을 재생시켜주면 그 간선무늬가 다시 아까 떨어졌던 조약돌 세개를 예.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예.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예. 한다는 거죠 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이 파장 간섭문이라는 예. 게 이제 하나의 파장 파동을 의미하는데 예. 모든 파동은 예. 그것 자체에 모든 것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예.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판 원판 전체를 깨뜨려가지고 예. 조약 작은 판 하나만 가지고 음. 그 홀로그램을 재생을 시켜도 음. 아까 떨어졌던 그 저약돌 세 개가 음. 그대로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죠. 예. 즉, 전체의 그 파장과 예. 작은 파장 하나가 예. 동일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음경에서 예. 뭐 일미진중, 함시방에서 예.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전체가 네. 어, 들어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연기적인 표현이 있는데, 네. 어,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양자 물리학적으로 네. 이렇게 좀막 보여주는 어떤 작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제 그만큼 네. 우리는 네. 이 세상 전체와 서로 네.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지금의 시대가 그 어떤 연기적인 연결성, 네. 또 상의 상관성을 네. 이제 많은 과학이라든지 뭐 모든 부분에서 네.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이제 네. 시대인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렇죠그 정말 이게 내 마음 하나 어떻게 쓰느냐가 이 세상에 네. 영향을 미치고 네. 뭐 요즘에 회사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네. 이렇게 아 옛날엔 우리 회사만 내가 네. 잘 먹고 잘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 이게 소비자를 진정으로 살려주는 게 네. 나중에 보니까 우리 회사로 네. 돌아오고 예, 네. 네. 또 밑에 있는 하청업체를 네. 살려줘야지만 네. 이 본사도 살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일체를 잡,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 저절로 자비가 실천이 되거든요. 네. 동체 대비심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서, 서로에 대한 어떤 연결성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네. 누구를 만나도 그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연결된 전체를 돕는 것이고, 제또 다른 나를 돕는 것과 음. 뭐 다르지 않다라고 예.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요. 옛날 같으면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은 우리 몸에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십 조의 세포가 있다 고 그러는데 단지 세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몸을 그대로 재생, 재생 재생시킬 아, 예, 수 있다 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도 그러겠죠. 뭘 하나만 가지고도 다시 그걸 제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뭐 동남아에서 날그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아, 태풍이 예. 된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뭐 너무 관념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는데 정말 진짜 그게 예, 이게 이제 불경에만 나오는 얘기, 현실에서 과연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데 요즘에 현대 과학으로 네, 그런 것들이 우리 그뭐 복제 양이라든가 인간들도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렇게 복제된다는 것이 하나의 세포만 있더라도 음. 이제 예, 증명이 되니까요. 음. 스님은 굉장히 그, 야, 스님 책을 보면은 얼마나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이런 첨단 이런 것을 네. 다 이용해가지고 불법으로 설명해 주시는지 굉장히 놀라운데 최첨단 과학으로 이제 다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발견을 통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양자 물리학이 이게 이제 마음이 물질 세상을 만든다는 그것도 이제 알수 있다고 하셨어요. 양자 물리학이. 좀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이것도 이제 뭐 양자 물리학 관련된 책을 보다가 이제 아, 우리 이 우리가 보통 뭐 일체 의심조이 마음이 네. 세상을 만드니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때 네. 요즘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좀 하면 조금 더 와닿을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불교 하면 너무 이게 고리타분한 <웃음> 그 옛날 <웃음>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다라고만 알고 계셔서 네, 네. 이제 이런 걸좀 이렇게 <웃음> 저도 이제 약간 차용해서 이야기를 좀그 해본 건데 네. 뭐~ 이제 아니, 차용해도 굉장히 그냥 어리 들이뭉실하게안 하시고 굉장히 그~ 꾸트네 그렇게 할수 있었죠. 깜짝 깜짝 놀랐어요. <웃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양자 물리학에서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세포 또 원자 전자 그 안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면 네. 모든 것은 이제 입자와 이제 파동으로 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물질이 어떤 알갱이로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여기지만, 음. 양자물력에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파동이라는 이제 가능성으로 이렇게, 음. 전체적으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음. 관찰자가, 연구자가, 관찰하는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그걸 보았을 때, 음. 의도를 가지고 보는 그 행위에 의해서, 음. 그, 파동이 입자화 되더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 아, 파동과 입자, 물질과 음. 어떤 그, 이두 이 가지의 경계가 네. 아, 이 서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네. 것들이 이제 발견됐다는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네. 또 실제로 보면 네. 우리가 그 단지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네. 어, 몸이 마비된 사람이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육을 네. 좀 키워야 되는데 마비됐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상상으로 네. 아령을 드는 상상을 시키거나 반복적으로 아. 상상을 시키거나 네. 네.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령을 진짜 든 사람과 음. 동일하게 이 근육량이 늘어나더라는 어. 뭐 실험이라든지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은 네. 많이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음. 그 물질 따로 정신 따로냐 음. 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네. 마음을 딱 네. <웃음> 냈을 때 네. 그게 물질 세계에도 이제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네. 실제로 네. 막 네. 건강염려증이 염려, 심한 사람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몸이 괜찮은데도 아프다고 자꾸 이렇게 네. 생산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또 몰아가게 되고 네. 또 그래서 마음먹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네. 아 이렇게 좀 조금은 <웃음> 야, 이 사람이 네. 어떻겠다 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보통 네. 사람들이 네. 그런 네.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새롭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느끼기도 하고 실은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느끼는 것도 뭐 이제 팔이나 이런 것을 잃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없는데도 음.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자리가 그 팔이 음. 있는 것처럼 너무 막쑤시고 아프고 음. 실은 없는데 우디가 네, 아프야 네, 이렇게 네, 네, 보통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할 텐데. 그 마음으로만 있는 건데도 실제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네, 느낀다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네. 어떤 경계라는 것이 무호하고 네. 또 입자와 파동이라는 것이 과연 경계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네, 우리가 네. 이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실제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아 그런 것이 입체가 곧 파동이고 파동이 고 입체라는 우리 이제 부처님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지금 현실 과학에서도 점차 이제 증명되는 이렇게 단계로 되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통상 생각하는 인과의 법칙은 행위 즉 업이 심어져서 이제 시간이 지나 업이 무르익으면 과보가 생긴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스님께서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먼저 즉각적으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우주법계는 그 원인을 뒤에서 제공해준다고 했어요. 저기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미친 듯이 돈 벌고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하니까 굉장히 시청자들이 관심 많을 <웃음> <않을> 것 같은데 <웃음> 이제 주식 동향을 살피고 아파트 값을 민감하게 이제 체크해서 투자하는 원인을 만드는 방식에만 빠져서 계속 더 계속 또 조금만 더 이런 것을 외치고 있지만 말고 먼저 결과가 이미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보시고 먼저 충분히 부와 풍요를 느끼고 만끽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하고 만족해 하면 그때 오히려 외부적인 부가 따라 붙는다. 이렇게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이제 그런 말들이 음. 그, 이제 전부 다 사실은 방편의 말입니다. 예. 방편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음. 이제 음. 받아들이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예. 뭐냐 하면, 예. 어, 우리 생각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는 원인을 제공하면 그에 따라서 미래에 네. 결과가 만들어지는 인과의 흐름 따라가잖아요. 그럼 보통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노력하고 했을 때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희생해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지금은 좀 가난해도 네. 지금은 좀 너무 괴로워도 무조건 덮어놓고 일단 미래를 위해서 음. 지금을 희생해야 돼. 에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음.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에이. 그런데 이제 지금 나는 가난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막 가난하게 이렇게 음. 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나는 가난, 가나... 지금 이 순간. 음.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어디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나 미래 자체가 허상, 생각 속에 음. 있는 거잖아요. 실제 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아니고. 실 뭐랄까 이게 실제라는 말을 쓴다면 바로 지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삶은 바로 지금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음. 지금뿐이니까 삶에. 네. 지금뿐이니까 음. 그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내가 나중에 음. 부자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미 있는 풍요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거 지금 있는 건 관심 없고 나중에 벌어서 더 많아질 그 미래에 음. 그 풍요로움을 이제 추구하니까, 음. 지금이 이제 가난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히말라에 갔을 때 보면, 정말 소유한 게 너무 없는 그 지지도 가난한 사람들도 음. 작은 그 금액에, 네. 또 작은 음식 하나에 네. 너무나도 행복해 하고, 네. 뭐, 그럴 수 있듯이, 네. 우리나라에서 네. 정말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네. 사실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을 한번 누리고 먼저, 그러니까 먼저 지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그게 이제 업보의 법칙인데 지금 내가 풍요를 느끼면 미래에는 어떤 과보가 생기냐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그렇게 그게 인과거든요. 지금 풍요를 느끼는 사람이 앞으로 점점 더 풍요를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음. 가난을 느끼면서, 음. 결핍을 느끼면서, 음. 가난을 창조하고 있다면, 음. 미래는 나는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벌과 모으는 것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음. 써본 적이 없는 음. 거죠. 음. 그런 것처럼, 어, 미래, 우리 삶의 목표를, 음. 미래에 어느 순간 내가 그때 가서 행복해지는 음. 그런 것을 어떤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을 얼만큼 더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고 또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해것 자체가 완전한 삶의 어떤 지혜의 실천이고 지금을 사는 거죠. 미래를 허망하게 추구하는 그 생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죠 네. 굉장히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흥미 뭐그 부부와 연관되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은 예, 스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살아보니까 스님 같은 경우는 좀뭐 세세생생 일찍 성근이 많이 계셔 가지고 일찍 부터 좀 처리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 지만 저처럼 이제 방황도 많이 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많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은 뭘 그렇게 오랫동안 옅어지게 살았을까 조금 일찍 이렇게 대장부처럼 예의하게 살았으면은 그렇게 그때는 이제 무슨 뭐 세상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잡히지가 않으니까 답답하고 옅터지고 불만스럽고 화나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어, 지금 오히려 이제 이게 다 이제 불 불법의 공부기, 공부덕이긴 하지만은, 좀뭐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제 좀 달라지니까, 뭐 제가 지금 갑자기 없던 학벌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뭐, 어, 뭐, 뭐 달라, 외국적인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은, 오히려 잡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저하고 잘 이렇게 또, 어, 좋게 대해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아무리 잡으려고 했던 것도 아무도 잡히지가 않고 음, 예. 다 애터지기만 하고 화가 화만 나는데 마음 하나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세상 음, 살기도 참 편하고 그렇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찌감치 마음을 좀바꿔먹었다면은그 수십 년의 생활을 행복, 본인의 행복으로 좀 훨씬 더 일찍 이렇게 전환했을 텐데 왜 그렇게 애터진 삶을 오랫동안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예, 예. 아, 그 말씀이. 네. 아 진짜 중요한 이야기고 그게 정말 네. 공부에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네. 그, 너무 단순한 거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괴로운 이유는 네. 다 지금 드러나 있는 네. 것이 네. 아니라 네. 내가 머릿속으로 난 이렇게 돼야 되거나 저렇게 네. 돼야 돼 돈을 네. 얼마를 벌어야 되고 네. 나는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고 네. 내가 추구한 그 추구심에 집착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은 내되, 음. 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건. 음. 그 말, 말 그대로 인연 따라, 음. 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하는 마음으로 음. 여유를 가지고 음. 산다면, 음. 아, 지금, 지금에 이제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죠. 음. 예. 그래 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음. 더 좀, 음. 예. 열심히, 그럴 때 사실은 더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삶이 그러니까. 더 수월해지고. 그러니까. 그 미래가 아니고 스님 말씀처럼 지금 바로 당장, 당장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되고, 어, 지금 좀 넓어져야 되고, 어, 정말 그러면은, 어, 정말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이 항상 어, 괜찮은 삶. 뭐 살다 보면 이제 굴곡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나는 세월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이렇게 인생이라는 굴곡도 있고 한, 하는데 그렇게 긴 세월을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예터지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말 한마음 바꿔 먹는 이렇게 불법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들죠. 네. 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내 것을 준네 이렇게 주내 하는 이제 상을 내지 말고. 이제 집착 없이 주는 이제 무주상 보호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무주상 보호실을 하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 저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무량 대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무량 뭐이루 말할 수 없는 대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웃음> 아이 말에 이제 이런 불교는 전부 다 방편이라고 했어요. <웃음> 네. 방편의 의미는 뭐냐면. 음. 무량대복을 받게 된다라기 보다는 사실은 네. 지금 네.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네. 완벽하게 무량대복이 이미 주어져. 네. 이미 주어져 있는데, 네. 어, 이미 주어져 있는 이 무량대복의 감사함을 누리는 대신 네. 자기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완전한 그, 그 복이 주어져 있는데 네. 나는 내복, 완전한 이 내복 관심 없고 네. 난저 사람이 가진 난저복 갖고 싶어. 네. 나는 지금 연, 연예인의 기질이 없다, 가수로서의 기질이 없는데, <웃음> 저 사람은 가수의 기질이 있는데, 네. 나는 그럼 음악을 즐기면서 내일을 하면 되는데, 네. 나는 꼭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네. 이제 뭐 한다든지, 네. 어, 뭐 공부를 나는 잘해서 어느 학교 네. 뭐 어디 공부 쪽으로 뭔가 해보고 네. 싶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을 막 과도하게 했을 때는 네. 더욱 더 스트레스 받고, 네. 더 힘들고 이제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무량대복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네. 이 보시를 한다는 게 이제 집착 없이 준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음. 어, 우리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었다 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음. 그것도 이제 자기 사실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연따라 음. 가야 할 것이 음. 인연따라 그 자리로 가고 네. 그 자리로 오고 네.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내가 배고플 때 입에다가 맨날 먹을 거 줬지만 네. 얘한테 돈 내라고 안 그러듯이 자식에게 늘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한테 돈 내라고 안 그러듯이 이제 내가 어디까지를 나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본 여자인데 낯선 여자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전 재산도 둘수 있거든요 부부가 돼 버리면 어 그럼 내 나라는 범주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그 나라는 이 아상의 범주를 내 관념으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주고받고, 했,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 몸이라고, 이 몸을 나라고 알고 있지만, 불교의 핵심적 깨달음이 그거죠. 네. 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 네. 도, 일체, 고액이 그 말인데, 네. 이 몸과 마음이라는 오온을 나라고 네. 여기면, 네. 이것만 난데, 그 마음을 내려놓아버리면, 네. 법신, 법신이라는 말이, 네. 이 우주 전체, 예. 전체가 바로 내 몸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이 전체가 나라는 거니까 예. 다른 사람이 배고프면 내가 너를 준게 아니죠 예. 내가 나를 준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게 바로 무주상보시거든요 진정한 예. 무주상보시 그런데 예. 예. 그런 진정한 무주상보시가 있게 되면 음. 무량 대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음. 어. 예를 들어 제가 음. 어. 부산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바닷가를 촥 내려다보면서 뭐 기장이라든지 이런데 갑바에 가면 네. 경치가 기가 막힌 바닷가 뷰가 보이는 네. 멋있는 카페들이 많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이 공양을 사주시는데 네. 바닷가가 보이는 이제 광안리 뭐 몇층 되는 곳에 네. 그뭐 무슨 한정식 집이더라고요. 네. 근데 가봤더니 어구 그그창 통창으로 바다가 쫙 보인 데서 밥을 네. 먹었단 말이죠. 근데 뭐만 원, 만 오천 원, 커피는 뭐한 오천 원, 육천 원이면 된단 말이죠. 근데 누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 빌딩을 사야 되면, 빌딩을 사서 관리비 나가고, 빌딩 사는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돈 나가고 신경 써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걸 소유하려고 하면. 근데 그냥 그걸, 단돈 5천원, 만원만 있으면 네. 내가 원할 때 네. 어, 네. 언제나 거기가 있으면 그 바다도 질리거든요. 네. 네. 내가 언제나 원할 때 제가 히말라야를 가고 인도를 간, 가도 히말라야 5천 네. 고지를 가도 네. 그냥 몇천원만 있으면 몇 달러만 있으면 네. 아무 때나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밥을 착 차려준단 말이죠. 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네. 나를 위해서 네. 어딜 가도 네.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네. 버스, 비행기 네. 고속도로 다 네. 이게 네. 오랜 역사가 그걸 다 준비시켜 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나 하나를 위해서. 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네. 우리 모두는 어디를 가서 뭘 해도 네. 이건 너무 작은 돈이죠. 우리가 네. 밥한끼 먹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반찬을 먹는다. 네. 그 우리는 내가 돈 냈으니까 이게 내 거야 라고 하지만 네. 이게 진짜 내 거냐 말이죠. 그 소에게, 그 돼지에게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돈 조금밖에 지불 안 했지만 나는 그냥 이거 이게 다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을 부리고 사는 거죠 사람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소한 마리가, 그 생선 하나가, 그풀한 포기와 나물과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나는 오천 원만원 지불하는 건 너무 작은. 이렇게 조금 지불했는데도. 이 밥상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온 세계에서 온 조미료며 반찬들이 다 들어있는데 네. 그 모든 사람으로 따지면 수만 명 이상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네.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존재, 비존재가 내밥한 네. 끼를 위해서 네. 매 순간 완벽하게 착 마련해 주고 네. 있는 걸 우린 네. 매일 먹고 살잖아요. 그래. 이게 무량 대복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무량 네. 대복이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무량 대복을 쓸수 있는데 이걸 네. 소유하려고 되면, 예. 비행기 그냥 돈 주고 타면 되는데, 비행기 회사를 소유할 필요 없듯이. 예. <웃음> 네. 밥한끼 <웃음> 먹으면 되는데, <웃음> 식당을 소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네. 예, 그런 달이죠. 그 신조, 뭐 요즘 사람들을 얘기하는 용어가 있던데, 네. 요즘 사람들은 소유보다 예. 그냥 그 경험을 중시한다. 아, 그래서 예. 이제 뭐 뭐든지 렌탈을 한다 그러죠. 굳이 그걸 내 걸로 안 해도 예, 예. 렌탈에서 충분히 쓸수 예.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듯이 예. 그런 걸 가지고 본래 무량대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생각이나 느낌 이제 감정도 이제 상황이 좋고 건강도 좋아야 좋은 생각, 좋은 느낌. 좋은 음. 이제 감정을 갖게 된다고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데 음. 무슨 상황이지? 아야 뭐 좋은 느낌도 들고 그러지 상황도 안 좋은데 뭐해 웃고 다니면 미친놈이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먼저 좋은 생각,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가지면 상황도 좋아지고 건강도 오히려 좋아진다. 이것도 반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 하버드 교수 뭐 랭거라는 교수가 네. 호텔에 있는 청소부들을 네. 이제 딱 모아서 한쪽 네. 그룹에는 네. 이분들이 청소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이 아니라 네. 이게 엄청난 운동이 돼서 몸의 네.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 네. 그러면서 뭐 시트 가는 데는 뭐 40칼로리고 네. 청소기 돌리는 데는 50칼로리고 네. 또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운동 효과가 되는지를 네. 설명해 주면서 사실 여러분들은 그돈 버는 거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벌고 내가 운동해서 내몸 건강 관리도 되는 거다라는 어떤 강의를 네. 해줬다 그래요 한 그룹에다가만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해봤더니 그 강의를 안 들었던 그룹과 강의를 들었던 그룹은 몸 건강이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냥 이처럼 우리가 어 동일한 상황이 우리는 그 호텔에서 청소하는 상황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난 비참하다 그러니까. 어, 난 이런 노동 청소 노동자밖에 안 되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네. 더욱더 이제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네.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네. 우리는 느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무조건 나쁜 느낌이고 네. 저런 일을 하면 나는 좋은 느낌이야라고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그 음. 자기 생각에 따라 달라져요. 음. 그러니까 음. 똑같은 더운 날 땀이 막 뻘뻘 나는 것도 음. 막 땀이 막 나는 상황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싸우나가서도막 시원하다고 하고 좋아할 수도 있듯이 음. 땀이 아무리 많이 나는 더울 때라도 음. 축구선수가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음. 골을 넣으면그 음. 더운 날 90분을 뛰면서도 막 기뻐하듯이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똑같은 현실이라도 네. 그보다 훨씬 적은 운동량인데도 네. 스트레스 받을 수도 네. 있는 것처럼 네. 사실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네. 그 불교에서는 이제 수온이라고 느낌이라는 네. 것도 개공이다, 공하다 네. 이렇게 네. 하는 게그 느낌을 실제라고 여기는 게자기 어떤 생각이나 관념 때문에 네. 거기 그렇게 우리가 투영을 해가지고 예. 좋거나 나쁘게 느낀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예. 한 생각 돌이키면 예. 이 속에서 좋은 거를 느끼고 누리고 만끽할 수가 있게 예. 되고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음. 나는 이제 이 상황에 휘둘려가지고 예. 상황이 나쁘면 나도 나빠 예. 그렇게 상황은 주인이고 이제 내가 객인 것처럼 예. 그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을 주도할 힘이 없겠죠 지혜가 예. 없겠죠 예. 그러나 아이지 느낌이라는 거 음. 감정이라는 것이 음. 아,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네. 내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구나. 라는 네.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다면 네. 그 느낌을 아주 좋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예. 그래 되면 예. 그 속에서 좋은 걸 느끼면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이제 당연히 어을 수밖에 예. 없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한테 투영하는, 음. 어, 그런, 물론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그런 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이것도 하나의 제일 보듬어줘야 될 하나의 중생인데 먼저 가장 먼저 보살펴야 될 중생인데 그렇죠. 여기다 계속 어떻게 보면 날마다 독국물을 자기가 마실 우물에다 독국물을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제, 계속 네. 독국물을 떨어뜨리고 사, 산, 산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저 자신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좋은 의도를 익히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느낌을 이렇게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부르는다면은, 여기다가 그야말로, 어, 좋은 그 보약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만이 똑같겠죠 음. 우리 몸에. 어게 오면은 이제 예, 스님께서 예를 드려주는 것이 그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업에 의해 현생의 삶이 이제 결정된다는 운명론을 이제 믿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를 많이 보고 에,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게 많죠. 그런데 스님께서는 업 또, 운명도 변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좀 정해지, 정해져, 내 인생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내 미래는 어떨까? 그까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점을 보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5년 뒤, 10년 뒤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갈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이제, 어딘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내가 이렇게 좀쉴수 있는 곳, 나를 좀 안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안정적인 뭔가를, 내가 기댈 뭔가를 아,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내 바깥에는 어떤 돈이든지 어떤, 어떤 대상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음, 여긴단 말이죠. 근데, 어, 이 불교에서는 재행 무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뭐, 어떤 스님에게 제 미래를 좀 알고 싶다 했더니, 음. 점을 보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야너 그런 데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나는 100% 정확하게 너 점을 봐줄 수 있다 네. 그랬더니 믿느냐? 그랬더니 아이 스승님 있습니다 네. 했다 그래요 네. 그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너 100% 정확하다 믿어야 된다 하면서 한 말이 너 미래는 확실하게 알수 없다 <웃음>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네. 알수 있는 게무유정법이라고 해서 정해진 네. 바법이 네. 뭐 없단 말이죠 네. 그럼 뭐 장자에도 보면 혼돈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네. 네. 혼돈 그 자체 불확실성 네. 그 자체 모름 네. 오직 모를 뿐인 그 자체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렇 자기 생각으로 본래 이 아까 말한 그 중중무지대 연기가 네. 만들어내는 이 현실의 복잡다단한 일들은 네. 네. 내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생각대로 될 수가 없는, 네.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네.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최소는 네. 다돼 거기 집착은 하지 않으면 되고 네. 네. 또 최소는 다돼내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모름의 가능성. 그건 어찌 보면 무한 가능성에다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음.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됐을 때는 내가 아주 좀 빠르게 뭐랄까 음. 현실을 좀쉴수 있게 돼요. 네. 내 미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면서 그렇게 음.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불안초조하지도 음. 않고 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정답이구나. 음. 그러니까 그 모름에 대해서 완전히 내맡기고 음. 살게 되니까 음. 뭐랄까 처음에는 좀 그게 불안할 수 있겠지만 음. 나라는 애 아상, 에고는 그걸 원하니까 그게 불안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살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늘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는 그냥 진리에 맡기는, 맡기는 자세로 매 순간을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불확실성이 자유로움이에요 오히려. 예, 예. <웃음> 예. 그 부처님은 이제 부적을 써주거나 사주나 관상을 이제 보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왜, 왜 그러셨나요? 어, 이제, 불교에서는, 네. 이제, 뭐, 정해진 게 없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해진 어떤, 그, 미래의 삶이 반드시 이렇게 되거나 반드시 저렇게 네. 되게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네. 끊임없이 매순간순간 살아가는 어떤 어떻게 업을 짓고 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네. 매순간, 매순간 바뀌고 있는 거인 네. 거죠. 네. 쉽게 말해. 네. 매순간 삶은 바뀔 네.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이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네. 아 어, 뭔가 이렇게 딱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딱 정해 정할 수가 없,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 사실은 이제이 세상은 그~ 불이법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 불의 중도 부처님은 불이법을 설하셨다 이 말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그~ 톰으로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네. 전체가 평등하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갈 데가 없고 네. 뭔가 뭐 이렇게 돼야 되거나 저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네. 그할수 있을 게 없단 말이죠. 그냥 네. 뭐 통으로 전체가 그야말로 네. 이 하나인 세상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기라는 걸 내세우니까 네. 그 나를 내세우니까 네. 내 미래가 궁금하고 네. 내 미래가 사실은 이제 뭐랄까 이 법의 측면에서는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 예. 어, 우리가 꿈에, 어젯밤 꿈을 꾸고, 뭐, 그저 밤 꿈을 꾸고 하지만,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꾸고 하지만, 예. 그꿈 속에 있을 때 얘기거든요. 예. 꿈에서 깨고 난다면, 예. 그게 사실은 한바탕 평등한, 그, 그냥, 그냥 꿈이었을 뿐이거든요. 허, 예. 예. 공허한, 텅빈 예. 꿈이었을, 아, 예. 어,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 진실, 진실의 자리에서 본다면, 예. 그 어떤, 뭐, 미래, 사주 음. 이거 자체가 벌써 예. 하나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 그건 미래니까 음. 그러니까 미래가 실제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예. 내 삶으로서 존재로서 본인 스스로 100% 확인한 게 뭐냐면 예. 과거를 단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예. 미래를 단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을 안 살고 항상 과거에 빠져 살거나 예.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두려움 기대 예. 이런 거를 가지고 현재를 잡아먹으면서 예.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과거나 미래에 관련된 뭐그 예. 어떤 그논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예. 하고, 이제 진실로 돌아오게 하고 예. 그런 쪽으로 항상 방편을 쓰다 보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예. 한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그 사주보다 관상이 위고 관상보다 심상이 위라는 음. 것이 에, 참, 어떻게, 마음 쓰는 거 이상을 누구도 이제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과, 일맥삼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웃음> <웃음> 이제 이제 불교의 핵심 진리인 사법인의 진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이제 사법인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무화, 무상, 일체 개고 열방, 적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무아이고 무상한 것에 이제 집착을 하니까 고통스럽고 이제 집착에서 해탈함은 열반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무상하기에 항상하지 않고 늘 변해서 이제 불안정하게 느껴서 이제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는데요. 이제 마이,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좀 오래 이렇게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몇번 빠르막 지도 않았는데 금방 이제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게 불만스러운 어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는 그렇게 변화하고 불안정한 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음> 네. 뭔가가 이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네. 와 우리 인생이 진짜 재미없지 않을까요? 네. 뭔가 이렇게 탁탁탁 정해져 있다면 참 네. 재미가 없을 것이고 네. 어 정해져 있을 수도 없고 네. 이 어떤 정해졌지 않고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 우리가 이렇게 내전져 있다는 네. 이, 그러니까 이, 이 혼돈 속에 이, 이 네. 불확실성 속에 그냥 이렇게 네. 턱 놓여있다라는 아, 그것이 이제 진리이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초한 어떤 삶의 네. 진실이고 네.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염세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어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 보면 네. 그 말은 어,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도 또더 네.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네. 뭔가 좀 부, 불안하고 불행하고 네. 혹은 나는 타고나기를 잘못 태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네. 사실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정해진 게 있다면 요즘은 네. 좀불평등하죠죠 네. 근데 무한한 가능성 속에 있다라는 것은 네. 어, 언제든 내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정점이 뭐냐면 내가 네. 어떻게 변하느냐. 네. 어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의 가능성 음. 완전한 뭐랄까 걸림없이 살수 있는 어떤 그 진리를 깨닫는 가능성 음. 그런 것은 모두에게 음. 완전히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음. 그런 것을 그 깨달아 갈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떤 이뭐 정해진 게 없다 음. 없기 때문에 이게 삶이 진짜 네. 뭐랄까 이게 재밌고 네. 박진감 넘치고 네. 어찌 보면 이 삶은 하나의 이제 불교에서 유희삼매라는 말을 써요 네. 되게 어이 삶이 이제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 네.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몸을 네. 나라고 여기면 네. 내가 세상에서 네. 살아남아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과 네. 성공해야만 하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며 네. 살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아, 말씀드렸듯이 음. 이, 이 허공 전체가 나라면 네. 이 몸과 마음이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음. 한다면 음. 이 전체가 하나의 꿈처럼 네.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음. 내가 삶 속에 개입해가지고 삶을 심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어, 마치 꿈을 지켜보듯이 네. 어떤 연극을 이렇게 관객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처럼 네. 자신의 삶을 그 전에는 삶을 삶 속에 내가 개입해서 울고 네. 웃으며 그걸 네. 실제라고 여기면서 네. 울고 웃으며 살아왔다면 네. 이제 아~ 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그 연극과도 같고 네. 어떤 놀이와도 같고 네. 꿈과도 같은 네. 그러니까 유희 산매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관람하는 즐거움 네. 그러니까 심각하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공해도 성공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면 되고, 네. 좀 실패하면, 어, 실패한 대로 또, 네. 거기서 또 즐겁고 재밌게 살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어,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정해질 만음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야말로, 가볍게, 네. 즐겁게, 네. 가져 놀면서, 그살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도 뭐 서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라고 한걸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스님 말씀해주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부처님 법은 인생은 한뭐한 뭐한 편의 꿈이고 이제 지금 뭐 드라마하지만은 그걸 이왕이면은. 이왕 만들, 연극이 이왕 만든 드라마라면은 조금 더더 더 행복하게 그렇지. 이 주인공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꿈을 수도 있는데 뭐 평생에 이제 불행하게 이렇게, 에 이렇게 불행 속에 빠져있는 이런 주인공이라면 정말 어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네. 이왕이면은 에그 연극을. 음. 에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예전에는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근대 동양을 많이 알린 이모당 같은 사람도 기독교인이긴 했지만은 이제 근본적인 면에서 불교를 오해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음. 이제 불교가 허무주의라고 이렇게 아. 했는데 이제 그걸 우리 법상 스님이 정반대로 지금. 그런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그건 정반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서양한테마 앞인전쟁이 뭐 깨지고 뭐 했을 때 그러면 뭐 그런 것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천년 만년 깨지고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기라는 중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일제시대때 그런 식으로 당하고만 살았던 것이 무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고 우리 또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만들 수가 있고 나라의 운명도 내 자신의 운명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망인 것이지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헛된 것이다. 허무주의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이모당이 허무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이 불법을, 어, 불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한 명만을, 예, 같이 예, 뭐, 예. 같이 봐야 되는, 맞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점이, 음.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법정 스님이 워낙 무소유로 이제 유명하셨다 보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아, 불교는 무소유 종교가 보다, 이렇게 음. 생각하기 쉬운데, 음. 예. 어, 석간의 부처님께서는, 음. 그 무소유는 음. 법정 선생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소유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그 그 음. 치우친 걸 깨주기 위해서 그래. 무소유를 말씀하신 거지 음. 무소유가 불교의 뭐 전부이거나 음. 그, 그런 것이 아니죠. 소유에 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무소유로. 음. 무소유에게도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소유로. 아, 그렇죠.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자들에게는 돈을 잘벌수 있도록 돌잘 그렇죠. 버는 방법을 설명하시고 임금에게는 나라를 잘 이제 경영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작업을 하시고 그렇죠. 심지어 남편에겐 아내에게 네. 반지 목걸이 같은 것도 종종 한 번씩 사다 줘라 <웃음> 뭐 이런 이런 얘기까지도 그러니까, 하면서 그래서 이게 불교는 네. 뭐. 소유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불자들 네. 같은 경우도, 네. 과도하게 소유하면 막 오히려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럴 필요가 네.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매순간 음. 최선을 다해서 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 속에서, 이꿈 속에서, 음. 부유한 꿈을 꾼다는 것은 음. 아주 좋은 일인 거예요. 음. 그래서, 부자라는 꿈을 꾸고, 그래서 나도 거기서 만족스럽게 살면서, 음. 조금 더지혜울수 있다면, 네. 그걸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네. 더욱더 또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불교는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음. 어 이게 무조건적으로 막 소유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음. 열정적으로 살라는 가르침이에요. 음. 네. 그냥 새 속에서 딱 뛰쳐나와서 혼자 도만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삶 속에서 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통해 그러나 음. 이게 금강경에서도 말하듯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예. 집착 없이 최선을 음. 다해 사는 거죠. 그런데. 음. 집착 없이 마음을 내게 되면 음. 결과에 대한 집착을 완전 내맡겼다 보니까 음.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열정과 창의가 음. 막 생겨나고 음. 그래서 이 서양의 지금 뭐 많은 세계적인 뭐 백대가는 대기업 같은 데서도 보면 음. 이렇게 명상이나 마음 챙김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화 시키고 음. 뭐 리더십 프로그램과 연결시키고 창의력과 음. 연결시키고 하는 이유도 음. 오히려 놓았을 때 나라는 내 생각이라는 음. 이 분별이라는 걸 놓았을 때 음. 무분별은 전체거든요 그렇죠. 전체로서 하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 자기 개인의 생각을 놓았을 때 음. 전체의 지혜에 접목할 수 있다, 접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뇌과학 같은 데서도 음. 옛날에는 우리 뇌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음. 요즘에서는 알고 봤더니 이 뇌라는 것이 어쩌면 이게 엄청난 능력,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이 우주적인 아카식 레코드라고 해서 우주적인 도서관이라는 무한한 어떤 지혜의 창고에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고요히 하고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 그곳에 이렇게 점, 접촉하는 어떤 안테나 역할 같은 그래서 그 무한한 지혜를 내가 받아서 쓸수 있는 어떤 상태로 바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불법승 삼보가 본래 자기에게 구족돼 있다는 거예요. 본래 지혜 또 본래 음. 법 이런 것들이 다 본래 자기가 구족돼 음. 있다는 음.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너무 아는 데만 이렇게 이제 집착해 있고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적인 것에 제가 아는 안다고 아무리 안다고 해봐야 0.000001%도 안 되는 네, 것이고 네, 거기에 네. 집착해서는. 그 99.99%를 다 놓쳐버린 것인데 그 무한, 음. 음, 무한의 무한 세계를 다 놓쳐버리고 여기에만 다 붙들고 있으면 그 많은 걸을 놓쳐버린 것인데 그래서 승선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에서 뭘 하나를 딱 잡고 뭘 이걸 번쩍 해가지고 이걸 쫙 잡았다 하고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그 문틈으로 딱뭘 하나를 어한 어, 360도 중에서 딱5도딱 열어가지고 뭐가 보이면 깨달았다 그러는데 음. 깨달음이라는 것은 90도를 연 것도 아니고 180도를 연 것도 아니고 3 6 0도로 활짝 음. 다 열어졌을 때 이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안다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오직 모를 뿐이라는 네. 계속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아는 그 간장 종지 같은 그 하나에 음. 매달려서 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창조력과 엄청난 아이디어도 모름의 세계 내 밖에 내가 안다는 세계 밖에 지금 우리가 안다는 세계는 이미 지금 과학발전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무한한 지금 발전의 여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는 것 지금 밖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는 것 밖에 우리 모르는 세계 있기 때문에 네. 오직 모를 뿐해야 그 무한한 창조력을 네.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어떻게 보면 불법의 길이야말로 이 창조력을 극대화시키는 하여튼 대단한 네. 방법이고, 그래서 하여튼 불교라는 것도 뭐 하나만 뭐부 아까 이모당 말씀드렸지만 은 그것이 불교의 전부다 그러면 안 되고 참으로 양면이 네.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너무나 막 집착해가지고 무엇에 욕망에 들 끌어가지고 번아웃되고 뭐 몸도 지금 상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그럴 때는 능히탁 나버릴 수 있는 하는 게어 이제 불법이고 너무 늘어져 가지고 나태하고 하는데 한 마음 딱 돌이켜 가지고 또 돌진하고 달릴 그렇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법이고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능이 에, 취하고 능이 버리고 하는 네. 것이 불법인데 취하는 것만이 불법이라는지 놓은 것만이 불법이라는지거 한쪽만 가지고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해버리면은 그럼요, 그럼요.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머당 네. 같은 그런 식으로 어떤 네. 네. 그 불법을 내곡시키는 네.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도죠. 네. 네. 네.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해도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봐주기를 바라지만은 이제 저부터도 많이 그런데 이제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냉혹한 심판의 잣대를 이제 들이대면 흉을 이제 보고 이제 비판하기 쉬운데요. 이제 모아의 진리를 알면 자신에 대한 집착이 들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도 이제 사라진다고 하셨죠. 네. 네. 아, 이제. 네. 보통 사람들이, 그, 이제, 나, 이제, 자기에게 집착하고, 또 이제 자기 생각에 이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내가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생각이 딱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막 발끈 한단 말이죠. 그, 왜냐면, 이건, 임시로 내가 이 생각을 임시로 이 생각이 나에게 와서 잠시 내가 이 생각을 했을 뿐인 건데 이걸 이 생각을 나와 동일시를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한 건데 나에게 공격했다고 이제 착각을 하니까 막 분노를 일으키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공격받을 바가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막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공격하는 것에 대한 막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을 막 실제감 있게 진짜라고 생각해서 느낀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무화무화라는걸 깨닫는다는 라 것은 그, 이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자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 실체성이 없다. 내 어떤 생각도 그 생각 자체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 우린 어릴 때는 이런 사고방식이었다가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죠. 네. 제가 한 어떤 분은 젊었을 때는 엄청 진보였다가 나이가 들면서 보수로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어, 어 생각은 그렇게 보수나 진보가 내가 아니라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 생각은 이렇게 왔다가 갔 그렇죠. 보수적인 생각도 왔다 갔고 진보적인 생각도 왔다가 가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오면 이게 난줄 알고 저 생각이 오면 저게 난줄 알지만 시, 진짜 나는 이 생각이 왔다 가고 저 생각도 왔다 갔는데 왔다 가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이 생각이 왔, 왔을 때 왔다는 걸 알고 갔을 때 갔다는 걸 알고 이 생각이 왔을 때원줄 알고 갔을 때간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내용물이 내가 아닌 거죠. 이렇게 진짜 내가 아닌 것들 이게 생각의 내용물이라든지 뭐이 몸도 사실은 우리 10대 때 몸과 지금 몸을 따져보면 10대 때 몸이 지금 내 몸과 전혀 다를 10대 때 몸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없이 다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대 때도 그 몸이 나 지금도 이 몸이 나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 몸이 내가 아니라 그때도 나라고 했던 그게 있었고. 음. 지금도 나라고 한 이게 이게 진짜 나지. 음.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지 네.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음. 전부 음. 다 왔다 가는 거죠. 네. 왔다 가는. 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생멸법. 네. 생겨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음. 그리고 생멸법은 인연생, 인연멸한다. 네. 그 인연따라 생겼다. 인연따라 사라지니까 이건 비실체성이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났는데 음. 이게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가만히 사유를 해봐도 음. 몸도 아침에 밥 먹고 물 먹고 음. 내보내고 하면서 계속 순환해서 계속 변화의 변화한 음. 일시적인 변화의 모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다 마찬가지라는 네.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변화하는데 음. 우린 이걸 이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나라고 네. 딱 쥐고 음. 있다 보니까 음.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겨나죠. 내가 뭘더 갖고 싶고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남들과 막 이렇게 막 말할까 자꾸 대립하게 도 되고 그런데 이제 무화를 깨닫는다면 누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그 사실은 그 공격하는 말이 말의 언어 파장 그러니까 소리의 파장 같은 그 그거에 대한 이해는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는 내가 휘둘리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그그 그 소리의 파장이 그냥 이렇게 음. 드러나고 사라지는 어떤 이런 음. 것들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음. 내가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음. 그 말, 그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음?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음. 어, 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음. 나와 전혀 다르고 있는, 다른 생각을 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막 싫게 보거나, 옛날엔 싫고 밉게 이렇게 봤는데, 좀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서 그들을 보게 된다고 할까요? 그, 요즘에 이제 대선 관련해가지고 막 여야의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나름의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렸어 하면서 저 사람은 뭘 해도 다 나쁘게 보이고 이 사람은 뭘 해도 좋게 보이고 럴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참이이 사람들의 그 측은함 이제 어찌 보면 좀 이제 안쓰러움 같은 것도 이렇게 느껴지면 양쪽이 다어 누군가는 어차피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그 진영을 대변하면서 또그 정치를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그것도 못하기도 하고 또 욕먹을까 두렵기도 하고 이럴 텐데 어떻게 본다면 또 누구다 누가 구누 됐든 그런 욕먹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나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사실은 누구나 그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큰소리를내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뒤돌아 쓰고 집에 가서 댓글을 보다 보면 우울하고, <웃음> 괴롭고, 무너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웃음> 네, 그렇죠. 다행히 그럴 수 네,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나, 네. 참, 그럼에도 이렇게 나와줬다는 게, 저는 이렇게 진영을 떠나서, 네. 참, 그런 어떤, 그,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그, 나약함? 네. 이게 참 안쓰럽다. 네. 자비, 자비심으로서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좀, 네. 보듬어 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네. 조금은 드는데,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와 다르다, 옳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측은한 거죠. 그 생각 하나에 갇혀가지고 그걸 자승자박으로 예, 요즘에는 요즘 용어로 스을제라고 하더구만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웃음> <웃음> 그런다는데 네. 이게 다 자기가 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네.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네. 자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걸 모르고 네. 그 생각이 옳다 그러다 라는 이, 이, 이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거에만 네. 빠져가지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이렇게 패를 나눠서 예.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이게 자기네들끼리만 모이니까 더 예. 견고해지면서 예. 더 서로 다투고 예. 그래서 서로 막 미워하고 예.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이, 이 본래, 아, 본래 무하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 예. 또그 진영이 내가 아니고 예. 내가 그냥 인연따라 잠시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닌 거죠. 예. 여기서 그 왔, 왔을 때온줄 알고 갔을 때간줄 아는 예.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진정한 어떤 뭐랄까 이게 네. 뭐 네. 자기라고도 할수 없는 네. 이참 이 진실 진실에 네. 좀 눈을 뜬다면 네. 그런 이제 모양의 네. 생각에 네. 분별에 쫓아다니는 일들은 네. 좀 많이 사라지면서 네.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이 고요해질 수 있어요 이이이 이, 이, 예. 이 근본 자리는 고요한 예. 거죠 네. 세상은 그렇죠. 시끄럽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이 예. 딱 자리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정치하는 예. 분들이 예. 또 연예인분들이 예. <웃음> 댓글로 고생하잖아요 자살도 예. 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참이이 이 삶의 진실을 조금 공부해서 깨닫고 한다면 예. 조금 더 지혜롭게 본인도 상처 안 받고 예. 좀 이렇게 그 정치도 하고 예. 연예계 활동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언론계에 종사하니까 우리 그, 그런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 진보적인 매체도 있고, 구수적인 매체도 있고, 뭐, 중도 매체도 있고, 한간 뭐, 이제 좀 황색 제널리즘도 있고, 온갖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네모난 뒤 담기면 네모가 되고, 세모난 데 담기면 세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랗게 된다. 또 빨간 그릇에 담기면 빨간색이 되고, 파란 그릇에 담기면 파란색이 되고, 노란 그릇에 담기면 노란색이 된다. 물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네. <웃음> 이제 그렇게 어느 맞아. 매체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한결레 신문이라는 진보 매체에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 그릇이 자기인 것으로 이제 동일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저처럼 이런 매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진본이 고순이 해서 이제 하나로 자기 동일시해서 이것은 선이고 다른 것은 절대 악이고 절대 선이고 이렇게 해버려서 이제 절대 선이라는 족쇄의 수갑을 딱 차고 네, 절대 악이라는 족쇄에 딱차 있으니까 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맞아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관념과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데 음. 그래서 어, 육조수임을 쫓아오는 해명한테 선도 네. 놔버리고 악도 생각지 말고 놔버려라. 그랬을 때 나는 다 자유스러워지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때 네, 해명과 같은 맞아요. 그런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음. 다 해놓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요즘에 뭐 중도 10%가 대선판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러니까 능히 그 사람들 면 흥미리 관찰해 보고, 어, 말도 들어보고, 정책도 들어보고 하면서, 능이 꼭 기존의 패러다임에 갇히지 말고, 네. 능이 그걸로써 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좋을 것인가, 이렇게 능이 변화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훨씬 더더 자유스러운 사람이 네, 그렇죠.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어, 지금 같은 시대에, 음.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의식, 분별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머리로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분별심이라고 래요 그래. 둘로 나눈, 이게 이제 익숙한 거죠. 생각은. 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음. 크다, 작다. 네. 그래야지 이 사람이 큰지 작은지 명확해지니까. 음. 그니까 이런 것처럼 둘로 나누는 게이 우리 머리의 특징이죠. 특징. 네. 그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둘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음. 사실은 이건 그냥 이건데 이게 좋거나 나쁘거나 뭐뭐 뭐 옳거나 그러거나 이런 어떤 프레임에 이제 가둬야만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자식이 80점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 뭐지? 뭐 얘가 잘한지 못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웃음> 평균이 얼마인지 봐야지만 알수 <웃음> 그렇죠. 있지. 근데 <웃음> 이 친구 몇점 맞았어요. 이 친구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만 우리는 네. 그거를 규정할 수 있는 네. 이런 네. 네. 머리의 특징이 그건데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든 마찬가지로 무슨 뭐, 뭐, 뭐 서로 노론이니 뭐 고수 진보니 뭐 옛날부터 예. 어디서나 하여간 둘로 나누는 것이 이, 이 이것을 통해서 정반합으로 이렇게 사회가 진보하는 이것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음. 어, 해 왔는데 음. 지금의 시대가 음. 지금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음.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음. 이것과 이것이 대입해서 싸우는 어떤 이런 이제 어떤 진영 논리, 분별의 논리 이런 걸 넘어서서 음. 그 무분별지라고. 네. 어, 불교에서 무분별지라고 하는데 반야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하는데 이게 음. 꼭 종교적인 용어인 것만은 아니에요. 음. 옛날 제가 한 20년 전에 그그 그 후쿠카 마사노분가그 자연 농법이라는 책을 쓴 아, 사람 네, 책을 네. 20년 전에 읽으면서 야 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좀 음. 신기했던 음. 기억이 있는데 농사를 짓더라도 음. 분별을 해서, 이건 옳고 그런 게 어느 게 옳은 방법이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지로서 농사를 지었을 때, 가장 지혜롭고 모두를 살리는 농사를 질수 있는데, 이게 농사뿐만이 아니라, 경제, 경영, 뭐, 모든 분야에서, 정치, 모든 분야에서, 무분별지를 바탕으로 하게 됐을 때, 왜냐면 하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떤 정책을 판단하면, 이거 자체가 정말 미래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를 보기보다는 우리 진영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진영이 먼저 딱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보수에서 이런 걸 한다고, 또 진, 진부에서 이런 걸또 한다고 이렇게 지 의아할 정도로 막 넘나들기도 해요. 요즘에 보면. <웃음> 오직, 오직 표장사만을 위해서. 네, 그런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것이 이제 표장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분별을 점시 좀 이렇게 내려놓고 진짜 이게 인연을 봤을 때 인과나 인연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도움 되는지를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볼수 있는 어떤 진영 논리 좀 배제한 채또 무분별지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볼수 있는 어떤 지혜의 안목 같은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 그러니까 이게 보수와 진보 중간쯤 있는 중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양 논리를 완전 내려놓게 네. 되는 네. 어떤 그좀 지혜에 입각한 무분별지 에 입각한 네. 그런 정치를 하는 어떤 네. 그 그런 어떤 중도적인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도 네. 좀 한번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표를 가진 국민들이 그런 아, 지가 말그렇 그렇죠, 그렇죠. 같습니다. 맞네요. 예.